역시 사에서도 기침하라는 코로나 검사가 필요해 어. 아 코로나 검사 끝났어요 결과는 2일 후에 알려드릴게요 어 뭐가 내 입을 찔렀는데 어 2주간 자가격 아! 나도 자가격리인가 아니 어. 어.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였어 나 양성인가 글쎄다 이건 그냥 후추가 쏟아져서 나온 후춧가루인데 자, 검사 시작하겠습니다. 아, 네. 결과 나왔습니다 네. 뭐야. 유후, 아직 눈이 안동았군 스티브를 병원에 보내놓고 나 혼자 타는 썰매라. 재미는 그나마 없지만. 어! 아! <놀놀놀놀라>